가수 임영웅이 2022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인재팬에서 사관왕을 달성했다. 가수 임영웅 측은 14일 2022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인재팬 아티스트 임영웅의 dcm 인기상 남자 가수 aaa 하트랜드상 aaa 패뷸러스상 aaa 대상 올해의 스테이지 사관왕 수상을 축하합니다. 라고 전했다. 이어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명홍은 2022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인재팬에서 사관왕을 차지한 가운데 트로피 4개를 들고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 이명홍은 치명적인 섹시미부터 귀여움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편 이명홍은 오는 2023년 2월 11일과 12일 양일간 미국 LA 돌비시어터에서 미국 콘서트를 연다. 1월에는 공연이 열기를 담은 실황 vod가 국내 대표 ott 티빙을 통해 공개되며 3월에는 공연이 극장판이 cgv를 통해 전세계에 개봉될 예정이다.